왜요? 으아아 뭐해? 어? 아아아 지금 여기 제아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준비 시작. 윙치기, 윙치기. 여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방금 CCTV가 다 편집이 됐습니다. 지금 봐볼까요, 이제? 으아! 방금 이렇게 사고 됐습니다. 이렇게 방금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. 이게 떨어져서 배꼽이 지금 많이 뚫렸습니다. 니까 그러니까 수술 다 준비했고요. 다음부터는 여기 여기 위치와 이 다음부터는 꼭 물러야 돼요. 내려오고 있으면 여기 바로 계단 있으니까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.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염두야 네. 아,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. <웃음> 어? 아무것도 아니야? 아니 뭐 비, 비누가 뭐야 이게? 비누가 아니라 비누가 말라 수가 있어. 야, 근데 비누가 마르 하는 거였어? 어. 어. 이거 신기하다 해봐. 아, 되게 신기하다. 근데 어. 너 지금 졸린데 안 자려고 너 지금 물놀이 하는 거야? 어. 너 쌤이가 이거 알면 어떻게 돼? 알면? 그러니까 응. 혼내니까 비밀로 하자. 아니, 아니. 혼러니까 <웃음> 비밀. <웃음> 야. 야 엄마가 아 뭐, 엄마는 뭐라 그러지?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. <웃음> 비밀로 해야돼? 알겠어 요봐 <웃음> 알겠어요 <웃음> <웃음> 또 떨어졌네? <떠야 된대? 웃음> 어, 카메라에 다 튄다 응? 지금 또 튀고 있습니다 <웃음> 네, 뭐가 아또 튀고 있습니까? <웃음> 음. 아 <웃음> 연두야 왜? 오늘 피카수가 찍은 영상들이 하루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안 믿을거야 그냥 이렇게 많이 놀 수가 있나 해서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닌데 잘 놀잖아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미끄럽게 타고 있어요 어떻게 미끄럽게 타고 있어요? 으악! 지금 비누가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아나 아, 비누 무서워 으악! 앞서 연두?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노세요 아 <목소리> 안녕. 안녕. 문 닫지는 음. 마요. <웃음> 왜문 닫을게요? 나 냉장고 지금 오고 있대요. 지금 학원 가있데요연두야 <웃음> 네. 근데 물 장난 하면은 세미가 진짜 싫어하잖아. 왜? 어? 왜? 세미가 물 장난 하지 말랬잖아. 내가 세미하고 있어. 나도 약속. 세미한테 세미한테 물어다 세미. 아! 불러지마! 뭐 비밀! 알았어 <웃음> 너 여기 비기게 붙여 샘이! 아! 불러지마! 비밀! 알았어요 아, 알았어 비밀 안할 거예요? 비밀 할게요 비밀 하는데 네. <웃음> 지금 아빠 화장실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? <웃음> <웃음> 연두가 연두가 무장난 안 했어요 네. 예, 네. 안녕하요 네, 브리지와 레밍턴. <웃음> 이 재밌어요 이게? 좀 스마스팅이야. 재밌게 보세요. 알겠죠? 안녕. 네. 안녕해줘. 안녕. 안녕. 안녕.